있잖아또 있잖아 아군이승리하여 독일, 독일, 독일, 아일 독일, 독일, 독일, 독일, 독일, 독 <웃음> 기술이다. 와우. 있잖아, 또 있잖아. 아군이 어, 승리하였습니다. 자, 이번에 이번에 내네 차례다. 하나, 둘, 아, 버쩜 필! 어, 예, 반치고 잡기. <웃음> 이것이 바로 콤비네이션 아. 자 갑니다 갑니다 고독한승부사 장피로가 갑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둘러봐둘러봐 권틀고 그냥 가버릴까 개돌 와 셰프형 뭐야 셰프형 들어갔어요 옥턴일 가능성 육시구구 뭐야? 거기, 어디서 왔단가 아군이 아, 군이승기하였습니다아 이거 마지막 판인데. 여기, 여기, 쩔 어우 미안해요 개고작키나 아직 좀이르네 밤박자 15. 아, 스페아 아, 이거를 놓쳐버렸어. 아우 아쉬운데? 아쉬운데? <웃음> 아 위성의 꽃은 중성인데어 고독형 고독하구만 레디, 투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근데 막판인데 왜왜 왜 이래? <웃음> 어메? <웃음> 박스만 딱 쪼고 있노. 나를 역시... 혹시나 했는데야... 아. 타임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이번 좀.. 우..우리우리 하다 앙 응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떤데 후후 안돼 여 미안해 스페셜 포, 포. 아군이 승리하겠습니다원 <웃음> 파티맨 감사 압도적 감사